분위기의 술집이었는데 나 갑자기 알바가? 주문하시겠어요? <웃음> 소주 두병하고 고된탕이요? 그만 갖다 드릴게요 김해길 <웃음> 오늘은 루키아가 만들어준 골뱅이 무침이랑 두부전이랑 초합탕 오늘도 술은 돼지 막걸리 오늘도 요리하느라 짐 빠진 근데두 개를 사서 옆에 우키아 상이 있고 여보 이거 더워줬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일본 사람들 어. 진라면 순한맛 먹으면 어. 엄청 맵다 그러고 여러분 진라면 순한맛 드시는 분 진수는 약간 그 아동용 아닌가 아동용? 어머님 드신다잖아 아이가 아이가 그냥 어머님 질수 있지. 어머님이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는 분이구나. 어머님은 자극보다는 맛에 정말 풍미를 느끼시는 분이구나. 그럼 그럼. 어 우리 어머니 정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니다. 수고하세요. 저희 나트라로그님영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거짓말 하지마. 저게 네이처라고? 저게 네이처라고? 네이처면 N2로 시작하지 않나? <웃음> 여러분, 저 영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영어 진짜 잘해요. 이미지 메이킹 하느라고, 아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고급하다 사용하는 거? 메이킹 스펠링 뭐야? M. A. 이런, 이런 자세히 구별한 거는 언급을 하고 싶 이미지, E로 시작하지. 뭐라고? 이미지. I로 시작하지, I로, I로. I, I. I. I. 스펠링은 좀 이게 또 그게 있어. 사투리처럼 성이 게 있어서. 아, 그래? 어. 제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유객주라는 술집을 했거든요 지금도 뭐 좋아하지만 그때는 진짜 술을 너무 잘 먹었는데 제가 맥주를 못 먹을 때였어요 내가 이제 개수작을 드렸죠 고민 때문에 술 한잔 먹자 어 그래 너도 무슨 고민인데? 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었는데 루키아가 맥주를 너무 잘 먹는 그래서 둘이 거의 한3만씨를먹어3만 씨. c 내가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주머니에 있는 돈다 우리 루키아 준 다음에 야너 삭제하고 제가 가고 내 너무 힘들었어. 하고 집에 가서 또라이 돼가지고 잔 적이 있어. 너무 술을 잘 먹어서 우리 아이프는 지금도 소주를 한 잔도 못 먹어. 소맥은 먹는데 소주를 딱 먹으면 바로 얘가 그냥 빨다가. 그때는 나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루키아도 긴장을 한 거야. 남자랑 술을 먹으니까 긴장을 하고 정신줄을 붙잡고 술을 먹는 거야. 그래서 얘도 택시에 타고서 술을 취한 거야. 루키아 손에 3만 원을 주고. 야너 이거 택시 타고 들어가고 갔는데 루키아도 이제 택시에 타서 술 취한 거야. 2만 원 정도 나왔는데 루키아도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 손에 있는 돈을 <웃음> 택시기사님한테 그대로 전달해. 나도 돈 있는데 남자가 택시비를 왜줘 그런 거 되게 싫었는데 어거지로 받았잖아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저 사람이 줬다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냥 꼭 쥐고 있다가 아저씨 드렸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줬을지 몰랐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때는 5만 원권이 없었어서. 와..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구나. 와, 이거 기분 되게 이상하다. 우리, 우리 연애한때 5만 원이 없었나? 없었어. 아, 우리 늙었다. 이거 뭐야, 우리 진짜 늙었다, 이제. 와우. 갑니다. 뭐... <웃음> <웃음> 여기 클럽 HOD 2기. 그럼, 그럼. 자부심이 엄청 나거든요. <웃음> 그럼. 그, 런데 가면 막. 아, 죄송한데, 줄서시고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옛날, 옛날. 그분들한테는 여보, 감이본적 했을 수어 롤티어도 보면, 챌린저가 제일 위야. 챌린저가 HOT야. 마스터는 매니저 오빠들이야. 음. 다이아는, 겸한 친구들이라고 보디가드가 있었어. 어. 그 오빠들이 세 번째야. 플래티넘이 언니들. 팬클럽의 짱 언니들. 우경진 언니들. 회장 언니들. 나는 실버. 그럼 어, 골드는 누구야? 골드는 돈 있는 언니들. 아, 많이 사는 언니들. 어, 돈 있는 언니들. 회전 언니들도 나와서 어 왔어 이러는 언니들. 어. 무정진은 아니지만 어허. 좀 끝발 있는 언니들. 그렇지.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언니라고 불렀어. 정말은 언니야. 나보다 나이 어려도 다 언니였어. 아 커피차 보내주고 간식차보내주는 요즘으로 따지면. 근데 네, 여보는 이제 그 다음 실버. 나는 실버급이었지. 아이만 일찍한. 아니죠. 지뭐 실버급을 모르네. 이런 거야. 불을더 있어 응. 어. 근데 맨 앞에 회장 언니들이 있어. 아 조용히 하시게요 오빠들 지금 안에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팬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 <웃음> 내가 하는 것보다 <웃음> 훨씬 더 무서웠어. 아 거기 줄 삐져나갔잖아요. 안으로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거든? 문제는 HOT 팬이 얼마나 많았어? 오. 줄이 길지? 이...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돼. 아 여보가 중간 관리자였어? 길리지 않았잖아. 너 여기부터 저기까지 네가 얘기 저렇게 하라고 와야 오더가. 아니 신세계에요? 어, 앞에서 회장언니가 거기 뒤줄 거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줄이 아니라 뒤에 뒤에 줄이야 응. 그러면 은 내가 딱 뒤돌아 응. 거기 들어,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또 실버가 줄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전달 전달 그렇지, 전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있는데 재키펜 제키팬 왔다 재키펜이 오면 은 제일 선두에 누가 쓸것 같아 언니들 딱 쓰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의외로 브론즈들이 이빨이 못빵하는거 아니야? 그다음에 실버들이 다 쓰는 거지 음, 음, 음. 그게 고증을 되게 잘한 거야. 1997 응답하라 있지 응, 응. 그게 완전 고증 대박이야. 맞아. 비와도 우비 모자를 뒤집어 쓰지 않았어. 왜일 것 같아? 왜? 머리가 망가지고그비 만지면 더망가져 비가 안 와서 축 처질지언정 이 오빠들의 머리를 가리면 안 되는 거야. <웃음> 며칠 전에 그 토토가 3를 <웃음> 보면서도 여전히 울더라고. 막 오열을 하더라고, 오열을. 알고 있어. H.O.T. 팬이랑 제키 팬이 한순간이 되는 순간이 있어. 터태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싸움이고 뭐고 간에 그냥 신급이야. 오시면. 그분은 건들면 안 되는 존재.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였어. G.O.D. 팬들이 온다. 그러면 제키 팬이랑 H.O.T. 팬이 약간 하나가 됐었어. 왜? 지금 제키랑 HOT랑 아이보르하고 있는데 어 그때 G.O.D가 엄청나게 커졌어. 아니 G.O.D가 한발확 꼬졌잖아. 어, 어. G.O.D가 또 엄청나게 막 호감, 호감이 되었잖아. 맞아. 어. 말로는 감이라고 하지만 어 얘네가 우리 오빠들을 위협할 것 같은데? 아, 말로는 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왜냐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제키 좋아하는 팬들이 되게 이뻤어요 다. 다아 HOT도 못생겼다? 못생기지 않았지만 지금 클럽 H.O.T 출신으로서 h o t 팬은 못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전사와 힐러의 차이랄까? 어 약간 성전사랑 야만용사 같은 느낌이었어 <웃음> 내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그냥 갔어 근데 그날 술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막 하드코어한 왕왕꽝왕물 테이블에 주문을 받은 알바가 볼 테이블에 음악에 맞춰서 물 테이블로 오는데 네.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 힙하다 힙합이네. 아, 또좀두명하고 아... 금 갖다 게요 <웃음>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원래 그런 술집이 아니냐고. 되게 조용한 술집이었는데. 노래가 나. 에그 <목소리> 알바의 액션이 너무 센세이션한 빨간 분위기의 술집이었는데 기 알바가 주겠어요 <목소리> 소주 두명 하고 고생탕이요? 그만 갖다 드릴게요. <웃음> 그날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 난 은퇴 후에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라는 그 노래에 대한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알바가 너무 생각나아 우리 루키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초, 국민학교 중에 하나 초초등학 서방국민학교. 한방국민학교서학교왜 <웃음> <초등학교의> X들하고? <웃음> 아, 솔직히 너무 탔나? 교문 앞에서 남자애들하고 발차기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태권도 한참을 때여가지고. 내 친구 중에 누구를 남자애가 괴롭혔어요. 나는 전학 온지 얼마 안 됐었어. 그런 약간 바람의 전학생 이런 거였어. 약간, 그러니까 진짜로 그, 해봤어. 지금 뭔가 머리 스타일이랑 양동근 느낌이나 <웃음> 세달 양동인가 그게 뭐죠? 바람의 아들인가? 여자애가 남자애랑 이제 싸움이 된거지. 자꾸 내 친구를 괴롭히니까. 막 이제 품띠 땄을 때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울 때야. 야너 끝나고 교문 앞으로 나와. 걔가 그랬어 먼저. 어? 남자가? 어 남자애가 먼저. 야너 끝나고 교문 앞으로 나와 아, 이러 거야. 나, 여보 약간 아희마바키 느낌이 있구나 여보한테. 교문 앞으로 나가라 해서 내가 약간 오우고처럼 걸어갔지. 교문 앞에서 만났는데 얘가 있잖아 주먹으로 여기를 치는 거야 명치 같은 데를 하, 면봉으로 치는 줄 알았지. 아, 야 면봉인 줄 알았지 면봉인 줄 알았어. 이게 여러분 좋은 세상에 사도줄 알아? 국민 학생들은 그럼 그럼 진짜 남녀가 없었어 진짜. 이종 격투기 아니라 이성격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성. 어남녀와의 어. 구분도 없는. 무릎을 가슴까지 접었지. 그래갖고 발로 딱 쳤다. 그러니까 얘가 나뒹굴었는데애가 일어나갖고, 씩씩거리면서 우는 거야. 응. 어. 깜맞고 아, 참. 아까 면봉으로 한세네대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아니, 좀, 울면 지는 거. 그럼, 우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우냐? 그러게 왜 괴롭혀? 막 이러는데, 고있 선생님이 나오셨어. 야, 너네 뭐하냐고 막 이랬어. 어.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아니고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디 남자가 여자를 때리냐고. 내가 더 많이 때렸는데. 내가 진짜, 열 <웃음> 배를 더 때렸거든. 어디 남자애가 여자를 때리냐고 그래고 <웃음> 내가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는데 남자애가 우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마지막은 뭔지 알지? 서로 화해하고 악수했어 네 화해하고 악수하고 감성이 나들 국민학교와 초등학교의 감성이 나들 그땐 남녀가 어딨어 그냥 다 친구지 아이 그거 진짜 개빡세게 놀았어요 진짜 사거리 같은 거 오징어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어딨어 바로 너 여자애가 받고 있어? 바로 술도 차지 들어가가지고 막 나나빠지고 난리나지, 진짜. 랜선의식을 통해서 나도 술을 좀더덜 먹고, 일주일에 한번 재밌게 먹자라는 것 때문에 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게 있다? 내친구는 루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약간 니들이 너무 잘해줘. 자 얘들아! 오늘 우리 루키아랑 같이 왔어! 이러면은 막. 어뭐 형수님 막 이러면서 막어 응. 형수님 막 너무 어, 편집 재밌어요 형님 형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아 저는 힘의 길보다는 형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이게 너무 나는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난또이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또 방송하기에도 나도 또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응. 되게 고마워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랜선 회식을 하기로 했잖아 응. 이거 약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힐링한다고 하는 맞아 맞아 사는 게 별게 없는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아 오늘 자다가 갑자기 뭐 호흡곤란 놓거나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뒤질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힘의 길이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 주저리 주저리 그만하고, 예, 항상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당장 내일부터, 또 뭔가, 또, 새로운 거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보, 나 안녕해, 이제. 안녕. Get down, get down, 고개를 들지 마. Get down, get down, 고개를 숙여자. 435 n 버9